네, 또. 네, 또. 또 내일. 내가 지금 이걸 입어야 된다니. 자, <놀람> <놀람> 아. 여러분들. 어. 제가 이걸 입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제가 이걸 입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시원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됐어요? 네, 네. 네, 다 어... 다 지나갈 거야 다 <웃음> <웃음> <나> 지나갈 거야 다 <웃음> 지나갈 거야 수영, 수영 진짜 덕분이 야 아, 그래. 이런 뭔가 어깨랑 <웃음> 팔뚝 막 이런 게 <웃음> 자기 얼굴만 해가지고 그니까 기다리면 다때가 옵니다. 이 소리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아유. 네. 자, 하나, 둘, 셋. 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차야씨. 저는 사실 진짜 표정도 막 지을 수 있고 이제는 왜냐면 <웃음> 그 사실 뭐 못생겼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못자실는 없어요 이거 많이 들어요 어떡해? 저는 저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웃음> 여러분들도 여러분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너무 편하는 거야. 아... 아. 대신, 으아! 네. 백성은 계속 사랑해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다면, 저희는 올해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아, 6일 도안 네! 올해도 기대하려고요. 아.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활동들, 인데요. 개인 음.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 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엑소가 콘서트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네 행복이 최고예요. 네. 저는 또 <웃음> 네, 네, 네, 1년, 1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어, 나이도 같이 네. 들어가고, 그, 네. 그, 저희 연차도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뭔가 애교 막 이런 거안 해도, 이말으면어쩔뻔했어 아니, 이런거 시라. 이놈의 시라. 이놈의 시라. 이놈의 시라. 이놈의 시라. 이놈